지금부터 ELSD 온라인 학습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ELSD 창을 접속을 하면은 스튜던트 로그인, 티처 로그인이 뜹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학생이니까 학생 로그인에다가 자기 아이디를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쳐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숙제가 빵 뜹니다. 근데 일단 X하고 엑셀 했더니 2월 전체 달력이 뜨면서 숙제가 한눈에 확인을 할수 있어요. 다음 달 갔더니 3월 꽉 찼죠 숙제가. 그럼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4월 달 숙제를 봤더니 일단 오늘 숙제를 먼저 해볼게요. 라이팅은 당연히 글을 쓰는 거겠죠. 문장이 나오면 문장을 따라 쓰고 문장 배열이 좀 어긋나 있으면 문장 배열을 바르게 한다든지 이런 게 라이팅이에요. 학습 하게 되면 스타트 버튼 누르고 제시되는 문장 보고 타이핑하세요. 이 문장을 두번 따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라이팅하는 학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리스닝 한번 해볼게요. 리스닝을 키게 되면 똑같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돼요. 원어민 소리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영상 학습이 있고 음성 학습이 있는데 영상은 여기 영상이 보이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듣고 바르게 또 엉켜있는 걸 바르게 배열하고 딕테이션하는 걸 듣고 따라 쓰고 그리고 한번더 체크할 수 있게끔 리스닝은 그런 학습입니다. 그럼 리딩을 한번 볼게요. 리딩. 아, 리딩이 아니라 스피킹을 볼게요. S가 스피킹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월수금은 리스닝, 스피킹, 그리고 화목은 라이팅 숙제가 나와있네요. 맞죠? 스피킹 한번 해볼게요.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버튼. 마이크를 허용하겠습니까? 당연히 허용. 우리는 말하, 말해서 하는 거니까 스피킹이잖아요. 닫기. How are you today?를 말해보세요. 파형이 움직이는지도 확인하세요. 이게 뭐냐면 어, 내 마이크가 이 컴퓨터의 음성인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How are you today? 이렇게 하면 은 아까 파형이 엄청나게 잘 움직였죠? 그래서 다음 마이크 설정이랑 음성인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대요. 그래서 다음 누르고 리스닝 프랙티스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따라, 따라 읽고 녹음하는 거 있죠.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쉐도잉 전체 따라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결과가 딱 나올 거예요. 스피킹은 이렇게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ELSD 온라인 학습 안내 설명이었습니다.